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이남주입니다 아, 오늘도 이어서 Unity b a s 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컴포넌트의 다섯 번째 예제죠. SendMessage라는 그 함수를 함께 배워보도록 해요. 일단 이 장면을 더블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하이라키가 나오고요. 그래서 뭐 메인 카메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라이트 하나 있고, 메인. 메인에 그 MT 게임 오브젝트 하나 있다 말씀드렸죠? 항상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Create MT라고 해가지고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큐브, 실린더, 스피어 이렇게 세 개의 오브젝트들을 나란히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음, 언제나 그랬듯이 이 장면 파일과 동일한 그 c 스크립그 파일이 그 메인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올라가져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이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했는데 하나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지워주고. 특이한 점은 뭐냐면, 지금 이 각각의 세 개의 그 오브젝트에, 어, 스크립트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샌드 메시지 스크립팅이라는 요 파일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각각 클릭해 보시면은, 요게 이제 컴포넌트로 들어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장면은 어려운 게 없죠. 예, 그 정도로 장면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메인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그 스크립트를 한번 시, 들어가 볼게요. 메인 스크립트 네 아주 간단합니다. 어 클래스가 하나 있고요. 모노비에비어에서 가져온 익스텐드된 클래스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가 한번 있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별도의 함수가 이렇게 있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을 다꺼줘보고요그 다음에 저장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u n i t y 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플레이를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플레이 시키게 되면 메인의 함수가 실행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from 메인에서 to라는 게 하나 찍혔네요. 네. 결국에는 이 send 메시지라는 거는 여기서, 여기서의 게임 오브젝트는 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렇게 어, 하셔도 될 거예요. 네. send 메시지라는 거는 사실 모노비어에서 오는 거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고 게임 오브젝트라고 해도 괜찮고요 그 상태에서 이샌 e 메시지 라는 거는 결국 함수 이름을 문자용으로 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변수가 여러 개 있다고 친다면 뭐 int j 라고 있다고 친다면 여기다가 이제 더 변수를 추가해도 괜찮겠죠 이렇게 해 가지고 함수와 함수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를 넣어서 이제 이 함수를 콜할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그 게임 오브젝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게임 오브젝트가 A가 있고요그 다음에 B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있다고 친다면 이 A라는 게임 오브젝트에서 B라는, 혹은 C라는 이 게임 오브젝트 안에 있는 특별한 함수를 우리가 실행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포인트인 거예요두 번째 거 이제 업데이트 안에 있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 제가 커멘트 아웃을 해볼게요. 결국에는 첫 번째는 뭐죠? 우리가 기존에 게임 오브젝트.find는 배웠잖아요. 근데 요번에 뭐가 있냐면, find game o b j with 태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 지오메트리란 태그란, 태그가 달려있는 모든 오브젝트를 다 리턴을 시켜주죠. a r r 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은, 지 m a 은 지금 언태그드로 되어 있고요 지금 얘도 언태그드. 얘는 카메라는 카메라. 근데 이 큐브, 실린더, 스피어. 이세개 오브젝트들은 뭐냐면, 지오메트리로 다 태그가 되어 있죠. 얘도 지오메트리, 얘도 지오메트리. 결국에는 이세개이 장면에서 세 개의 오브젝트가 다 선택이 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제가 그냥 혹시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서 이제 디버그 해가지고, 로그를 찍어 주는데, gs의 카운트, 아, 랭스로 해줘야겠죠? 투스트링 해주고, 어, 이건 지금 시샷 문법입니다. 제가 따로 설명은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총 3개라고 찍혔죠. 3개의 오브젝트가 선택이 된거죠. 1개, 2개, 3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선택된 것들을 한번한 한 번씩 다 방문을 하면서 이건 f o r p 입니다 방문을 하면서 뭐하냐면은 Send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야 이런 함수 이름 갖고 있는 거 있지? 거기에다가 어, 이 파라미터 처음엔 0이겠죠. 그 다음에 총 3개니까 0이 i 가 처음에는 0이 찍힐 거고, 그다음 1이 찍힐 거고, 2가 찍히겠죠. 그래서 이게 0이니까, 3을, 0에다 3을 더하면 3이 찍히, 찍힐 것이고, 그 다음에 4, 4, 그리고 4, 5, 5가 찍히겠죠. 이렇게 이런, 이런 페라메터들을 프린트 함수라는 것에 던지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좀 돌리고요. 자, 돌리고, 그러면은, 어, 여기, 여기 그 큐브에, 제가 선택해서 더블 클릭을 해 볼게요. 이건 이제 요게 실행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샌드 메시지 스크립팅에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죠. 뭐 업데이트라든지 뭐 스타트 이런 것들은 이제 숨겨져 있는 거고 지금 명시적으로 있는 거는 프린트 네임이라는 함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하나 받아와. 인티저로 A라는 걸로 받아 온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네임 프린트라고 해 가지고 아무것도 없죠. 그냥 빈 껍데기에요. 거기다가 매번 루프를 돌면서 이 게임 오브젝트 이름을 여기다가 계속 붙이는 거죠. 더하고 더하고 더하는 거죠. 네. 그렇다고 친다면 지금 처음에는 우리가 아까 4라고 3이라고 했죠. 3, 4, 5가 찍히겠죠. 그러면 이름이 3번씩, 4번씩, 5번씩 찍히게 되는 거예요. 자 보죠. 저장을 시키고 들어와서 보면 은 리모틀리 그 함수를 실행을 시키는 거야. 자 캔슬하고요. 그 다음에 클리어 시켜준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시켜볼게요. 그면은첫 번째 거 큐브. 그러면 큐브, 큐브, 큐브 세번 지켰죠. 실린더, 실린더, 실린더, 실린더. 스피어는 다섯 번 지켰겠죠. 세 개, 두 개, 다섯 번. 예. 네, 이렇게 지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약간 하나만 좀더 해보면은 여기가 이제 빈 공간인데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물결무늬, 느낌표, 물결무늬. 네, 이렇게 한번 해주고 저장을 다시 시켰어요. 이게 계속 콘케티네이 되는 거야. 이 스트링에 대한 부분도 사실 제가 강의를 만들어 놨는데 어, 여기 티스토리 링크가 있죠. 밑에 가보시면은 여기 c 샵 베이직인가 서퍼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 문자열에 대한 비디오를 보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멤버십이 아니신 분들은 어, 이 키워드를 가지고 유튜브라든지 뭐 구글링을 해보세요. 그럼 되게 다양한 강좌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오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멤버십 커피 한잔 이렇게 이제 제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 한잔저 사주신다 생각하고 멤버십 들어 오셔가지고 이 강좌 보시고 다른 것도 보시고 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어, 스트링을 컨케이팅 시켜가지고 이거를 출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얘가 얘를 이제 리모트리 실행을 시킨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라고 봤을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 라고 봤을 경우에 사실 제가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 39번째 렉처 시리즈에서 컴퓨테이션 사고와 파이프라인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발췌 버전이니까 이걸 한번 보고 오시면 좀더 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 결국 우리가 메인이 있잖아요 메인 메인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게임 오브젝트들이 있어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게임 오브젝트들이 있었을 때 이게 디자인 어떤 이슈라고 보면 은 어떤 그우 리얼타임 리 그래픽스니까 루프가 계속 돌지 않겠습니까? 계속 반복을 하면서 데이터들을 업데이트 시키고 어떤 얘랑 얘랑 어떤 관계성이 딱 있었을 때 어떤 데이터들을 업데이트 시키고 또 수정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전에 설명 드렸을 거예요. 어떤 이벤트들이 일어나는 어떤 마우스라든지 아니면 키보드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이슈라고 한다면 어떤 모르겠어요 뭐 데이터가 다른 외부의 데이터가 있거나 뭐 이미지가 있거나 어떤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얘네들을 한데다 묶어 놓는 거야 뭘로? 예를 들면 뭐 액티브 커맨드 이런 걸로 이렇게 묶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묶어 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어떤 커맨드들 우리가 들어온 인풋들을 가지고서 잘 정리를 한 다음에 어? 얘는 얘를 실행하면 되겠네 얘는 얘를 실행하면 되겠네 뭐 얘는 뭐 얘를 실행하면 되겠네 또 실행한 다음에 얘를 업데이트 시켜주면 되겠네. 약간 이런 일련의 어떤 알고리즘들을 묶어놓는 이런 파이프라인들 예, 이런 개념에서 지금 이 샌드 메시지를 바라본다고 친다면 지금 얘, 얘네들은 지금 딴 쪽에 어태치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리모틀리 이거를 샌드 메시지라는 그 유니티의 특정 API를 가지고 전혀 다른 객체들의 함수를 실행시켜 놓은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동일한 게 뭐냐면 사실 이게 필요 없는 게 이런 관점도 존재해요 예. 이게 사실 제가 동영상 찍다가 이 캡처 프로그램이 잘못돼서 다시 또 찍고 있는 건데 그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 이게 지금 뭐한 거냐면은 다시 한번 만들어 보죠 예. 지금 우리가 지오메트리가 들어있는 모든 게임 오브젝트를 다 차, 잡았죠 예. 여기 장면에서는 뭐죠? 요거 습, 큐브, 실린더, 스피어를 잡아왔죠 그 다음에 각각을 접근하는 거죠 어떻게 루프를 도니까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여기서 어, get 컴포넌트를 치게, 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컴포넌트가 들어갔는지 알죠. 뭐냐면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 클릭해보면 요거죠. 요거. 예? 요거는 즉 얘죠. 그래서 얘를 카피해 오는 거야 이름을. 자, Ctrl C 눌렀습니다. 그래서 얘를 컴포넌트로 보는 거죠. 그래서 p a r h e s 시스 열고 다음에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받아오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일단 템프로 그냥 받아올게요그 다음에 이 템프에서 스크립트가 있겠죠. 샌, 아, 프린트 네임이라는 스크립트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파라미터를 던지면 되겠죠. 던지는 건여기랑 동일하게 던지면 되죠. 네. 만약에 i라고 넣게 되면 이게 처음에 0이니까 아무것도 안 찍혀요. 그래서 제가 플러스 3을 한 거예요. 일단 보죠. 클리어 해주고요. 껐다가 클리어 해주고 다시 키면 0이니까 박스가 아무것도 안 찍히죠 만약에 1에다가 0을 곱해버리면 0이 나오니까 그쵸? 그리고 얘는 지금 하나 두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막기 위해서 그냥 플러스 1이라고 해볼게요 플러스 1자 캔슬하고 다시 껐다가 키면 이렇게 큐브 큐브 한번 실린더는 두번 그 다음에 그 스피어는 세번 이렇게 찍히겠죠 예 네. 사실 그래서 이게 같은 결과예요 같은 결과인데 사실 이쪽을 더 선호하죠 그리고 다른 프로그래밍을 짜다 보면은 어뭐 다른 언어든 어떤 이게 좀더 정상적인 방법이긴 하죠 근데 유니티에 그 샌드 메시지라는 효과들이 있고요어 잠깐만요 이제 김에 이것도 이렇게까지 좀 압축해서 보죠 이렇게도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 시간에 뭐냐면 여기까지는 이거를 불러오는 스크립트고, 불러왔다고 친 다음에, 닫하고 바로 디렉트리 접근할 수 있다고. 함수 이름 적고, 페라미터 던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게 렇 동일한 효과라는 거죠. 이거 숫자만 바꿔주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장을 해두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파이프라인들. 결국 디자인이 있으면, 그 디자인 이슈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 스톡처를 만들고, 그 데이터 스트럭처를 트입할수 있는 어떤 흐름들, 파이프라인, 아키텍처를 짜는 게그 디자인, 스크립팅. 다른 말로 하면 컴퓨테이션 디자인에서 굉장히 이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어떤 관계성을 만들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업데이트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랑 좀 로우 레벨로 가면 겹치게 되거든요. 좀더 약간 생각을 확장을 해보면 예를 들면 뭐 에이전 베이스 디자인을 한다고 칩시다. 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름을 갖다 붙이고, 뭐에 강조점이 차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에이전트, 에이, 전트 1이 있어요. 근데 에이전트 2, 에이전트 3, 뭐 에이전트 4가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각각의 에이전트들은 뭐가 유니트에선 있겠죠? 업데이트, 아, 그, 스타트가 있고요 업데이트가 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베리어블들도 있겠고, 뭐, 함수들도 있겠죠. 예. 그래서 각각의 에이전트들은 자기들만의 그 디자인을 하는, 혹은 데이터를 트윅할 수 있는 어떤 그, 인스트럭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A가 에이전트 A가 E한테 어떤 인터액션을 줬어요. 네, 인터액션을 줬을 때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봐야 되는 게 A가 에이전트 A가 1번이 2번을 수정하게 만들 것인가 네. 아니면은 인터액션 줬을 때 이거를 받고 2번 스스로가 이걸 수정할 것인가 자기 데이터를 이해가 되시나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A가 B를 수정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어? A가 A랑 B랑 어떤 우리가 디자인 방법론이 있어서 그 디자인 방법론에 밑했어 만족했어. 데이터를 수정하려고 그래. 그러면 은 1번이 1번 에이전트가 2번 에이전트를 업데이트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1번 에이전트가 2번 에이전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너 나한테 이런 게 디텍트가 됐어. 너 스스로 업데이트를 해 라는 방법이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데이터 스럭처가 여기 밖에 있어. 그래서 이 에이전트 1번이 2번과 어떤 인터액션이 있었을 때 얘네들을 알려주는 거지. 알려주는 것도 얘가 알릴 수가 있어요. 1번 에이전트가 알릴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은 1번이 2번한테 뭔가를 가한다음에 2번이 어? 나 업데이트를 당했어? 라고 얘한테 알려줄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제 모든 코어 데이터들은 여기서 관리가 되는 거야. 뭐 에이전트 1번이 2번한테 어떤 영향을 줬다. 그 다음에 2번이 뭐 1번한테 어떻게 줬다. 이런 것들 다 트래킹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들을. 예 그리고 어떤 의미로 보면은 여기에는 지금 제가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4번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죠. 파라메터도 있었고 함수들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에서는 그냥 이 에이전트들의 비헤비어만 결정을 하는 거죠. 행동만 데이터는 없어. 데이터는 없고 행동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A가 B한테 어떻게 인터액션을 당했고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는 디자인이니까 어떤 그 화면에 뭔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그 데이터들은 다 여기서 관리가 되고 얘네들은 그 행동만 서로 주고받고 핑퐁을 하는 거죠 어떤 에이전트들이 그래서 디자인 어떤 데이터들이 하나의 어떤 싱글 소스로 있다고 친다면 이 데이터만 업데이트 해가면서 에이전트들이 서로 인텍션을 터막 하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도 보시면은 A가 B를 업데이트 할 것인가 아니면 A가 B한테 너 나한테 업데이트 당해야 돼 라고 해서 비 스스로 를 업데이트 시킬 것인가 아니면 제 삶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업데이트를 다 시킨 상태에서 얘네들은 어떤 행동만 갖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이런 고민들을 할때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디자인 이슈에 맞춰 가지고 나는 어떤 스타일로 이 이슈들을 풀기 위해서 에이전트를 만들고 컴퓨테이션 하는 방법을 접근하는 게 좋을 거다 라는 그런 전략들을 짜고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전 되게 쉽게 다이어그램을 그려드렸지만 이게 되게 되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이게 나중에 파이프라인이 막 꼬이고, 혹은 난 되게 특정 문제를 풀 거야라고 해서 만들어 놨을 때의 어떤 그 코딩 그, 그 코드들의 어떤 스타일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난 되게 지네릭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만들 거야.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떤 식의 흐름으로 갈 것인가? 제3이 어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고 여기 데이터만 컬렉트를 하고 액션만 따로 컬렉트를 하고 액션에서 의미 있는 작업들만 나왔을 때 얘네들을 에이전트들한테 알려줄 것인가 이런 식의 어떤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민하게 돼 있거든요. 특별히 컴퓨테이셔널한 방법들 그러니까 코딩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기술을 하고 환경들의 기술을 하고 이 환경들로 하여금 어떻게 디자인 데이터들이 컬렉트가 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져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뭘고 갈 것인가. 이런 전반의 것들을 디자인하는 게 사실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운 거, 이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냥 A에서 B를 업데이트 시킨 거고, 업데이트 시키라고 지금 우리는 함수를 하나, 함수를 여기 실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란 이름에다가 이 값을 줘. 그래서 각각의 그 게임 오브젝트는 이 함수들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이, 함수 안에 특별한 데이터는 없어요. 뭐 인티저라든지 특별한 데이터는 없어요. 즉, 뭐만 갖고 있냐면 은 비헤비어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사실 제3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 데이터들을 컬렉트를 하는 게 가장 좋죠. 예, 아니면 이런 방법도 또 가능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에이전트 A가 에이전트 B한테 뭔가 액션을 줬어요. 그럼 여기에 어떤 함수가 있는 거야. 함수가 있어서 이 자체 값은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안에서 어떤, 얘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에 맞춰서 계산을 막 해서 이 리턴 밸류를 주는 거죠. 그럼 어쨌든 이 에이전트 B는 스스로의 데이터는 보관하고, 그러니까 퓨어하게 건들지 않고 나, 놔두고 있을때그 행동에 대한 인터액션을 준 거잖아요. 행, 행동에 대한 결과권을 준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이걸 받아가지고 얘 스스로의 값을 업데이트 시킬 수도 있어요. 어, 내가 에이전트 A, 에이전트 B한테 어떻게 하니까 그 값이 이렇게 변했더라라는 거를 스스로가 데이터를 얘가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얘 또한 아무것도 없는 거야. 퓨어하게 가져가서 그 데이터들 다 이쪽으로 다 센트럴라이즈된 어떤 데이터 세트에서 이 업데이트를 시킬 수도 있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거의 99.99%의 커스터마이제이션 할수 있는 환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룰을 어떻게 정할 거냐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초창기에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코드를 짤때어막 그 유니티에서 게임 오브젝트들을 만들고 사실 이건 유니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뭐웹 젤이든 오픈 젤이든 여러분들이 파이썬 가지고 코드를 짜고 뭘 하던 간에 다 동일한 필라소피가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유니티니까 뭐 게임 오브젝트들 을 만들고 거기 안에다가 스크립트를 각자 만들어서 각자 어태치시키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보관하기 되게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거는 이런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 각각의 게임 오브젝트들이 있고 여기에 베리어블이 있고요. 어떤 함수들도 있어. 이런 게 되게 많아. 아는데, 지금 얘가 얘한테 부딪혔을 때, 얘가 얘한테 스스로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애들과 다른 애들이 인터랙션이 있거나, 아니면 특정, 우리, 뭐, 입수 구문에 맞춰가지고, 어떤 특정 데이터 함수들을 실행을 해요. 이때 뭐, 스스로를 다 업데이트 시키게 되면은, 이거를 전반적으로 컨트롤 할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엔 데이터를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둘씩 제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행동을 갖고 있을때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는 거야 그래서 데이터를 한쪽에 몰아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얘네들이 진짜 지오메트리로 봤을 경우에는 벡터만 갖고 있는 거야 벡터 모든 에이전트들은 벡터만 갖고 있고 얘네들이 어떤 이 문제가 생기면 얘네들 을다 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데이터 세트라고 치고 한쪽에서는 뭐비헤이비에만 만드는 거죠 그래서 a랑 a 랑 b랑 부딪혔어 그럼 얘네들에서 내가 직접 투입해서 여기서 어떤 함수를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여기서 업데이트 시킨 다음에 여기다 퍼시스턴트하게 데이터만 저장해 놓고 다, 다시 이 에이전트 밖으로 보내주는 거죠. 예. 다시 또 에이, 에이전트가 뭐 천개만 개든 각각 다 들어오는 거야. 여기서 모든 프로세스를 다 하는 거예요. 결국 디버깅 할 때도 알고리즘 짤 때도 여기만 컨트롤 해주면 되겠죠. 얘네들은 어쨌든 상관이 없잖아. 어쨌든 대리인들인 거잖아. 더미 같은 애들인 거잖아. 이 에이전트들은. 예. 그 반면에, 지금, 유니티 게임, 가, 유니티 게임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에이전트들이 각각의 프로퍼티를 다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 그, 자기네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함수까지도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장단점이 있는 거야.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각각의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많지 않을 경우는 두세 개면은 이렇게 해도 가, 더 편하겠죠. 하지만 점점 스케일업을 하게, 혹은 되게 지네릭하게 다른 쪽에서 쓰고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약간 요런 식의 센츄럴라이즈된 커맨드 센터라든지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놓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매이, 매니지하기 위해서 여러 에이전트들 여러 페라메터들을 밖에 뿌려 가지고 얘네들의 인터액션들을 내가 디자인 기술에 맞춰 가지고 인터액션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결과값만 나는 트래킹을 하는 거죠. 그 과정도 트래킹할 수 있긴 있어요. 예. 그건 여러분들 어떻게 코딩을 짜느냐에 따라 달려있으니까.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어떤 하이라키를 만드는 거야. 디자인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레이어를 쭉더 가지고, 제일 밑단에는 벡터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만들어 놓고 이 윗단에는 에이전트들을 만들어서 이 벡터라든지 뭐 포지션, 스케일 뭐 우리 트랜스포머로 갖고 왔잖아요. 요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럼 이걸 로에이전트를한번더 묶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액티브 커맨드 를 이쪽 레벨에 두고 데이터 센터도 이쪽 레벨에 두고 그래서 얘네들이 밑에 레이어를 컨트롤 하는 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이, 이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친다면 얘를 또 하나 묶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무슨 뭐 뭐 방의 크기를 구한다던가, 뭐 건물의 패턴을 만든다던가, 각각의 이런 디자인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이 환경에서 어떻게 기술하는 게더 좋은지를 어떤 다음 단, 그러니까 제3의 공간에서 행동들을 디파인 하는 거죠. 행동들을 디파인해서 얘네들을, 에이전트들을 우리가 원한대로 가게 만들고, 우린 데이터만 컬렉트 하는 거야. 그럼 이 데이터가 컬렉트 된 것들이 여기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평가를 받는 거죠. 이 행동이 옳았냐? 옳지 않았냐? 약간 이런 식의 어떤 그 환경들을 디자인할 때, 파이프라인, 아키텍처를 짤 때, 우리가 데이터들을 수정을 해야 되고, 어떤 애는 행동만 하게끔 만든다던가, 아니면 수정 자체를 한쪽에 몰아서 한다던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공부 자료들을 조금, 어 추가 자료로, 어 드리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컴퓨테이션 디자인 렉처 시리즈에 보면은 여섯 번째 쉽게 이해하는 클래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브젝트를 얼마큼 잘 써야 되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비디오를 한번 보고 오시면 좀 개념을 잡는데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두 번째 추가 자료 같은 경우도 컴퓨테이션 디자인의 이제 어 28번째 렉처 시리즈인데 제가 이때 특별히 그 미디움 페이지를 만들어 놨어요. 여 미디움 페이지. 그래서 이 미디움 페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놓은 그 강좌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그래서 여기 밑에를 쭉 내려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컴퓨테이션 디자인 thinking for designers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링크는 따로 다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여기를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은 음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 설명을 제가 만들어 놓은 비디오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만들어 놓은 비디오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이건 좀더 하이레벨로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건 예전에 그 디지털 피처스에 을때 워크샵인데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보시면은 어떤 하이레벨로 제가 좀 설명해 놓았고요 이런 다이어그램도 이거에 대한 비디오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밑에 여기에서 보면은 어 비디오로 설명 되어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고, 특별히 갑자기 생각난 예제 중에 하나가 여기 파이썬으로 제가 예제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보시면은 제가 파이썬 제가 이제 정리하다가 찾았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구두로 요약해서 설명해드리면은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서로 이렇게 싸움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토너먼트로. 그래서 에너지가 100이라고 친다면, 뭐 A가 B를 때리고, B가 A를 때렸을 때그 펀치력과 그다음에 때렸을 때그 데미지들 이런 것들을 다트래킹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너먼트 1 0게임이 있다고 친다면, 1 0게임그 게임 내용까지 결국에는 어떤 펀치가 이 사람의 에너지를 100에서 뭐 90으로 달게 했냐, 뭐 혹은 0까지 달게 했냐 이런 것들을 다트래킹을 해가지고 히스토리로 뽑아서 볼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예제로 담겨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좀 이렇게. 하이 레벨적인 이해, 그리고 실제 코드가 어떻게 도는지 이런 것도 같이 계속 인풋을 계속 집어넣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딱 이런 게 이해되는 찰나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좀 계속 좀 누적을 시켜라 경험들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얘기하다 보니까 깊게 들어갔는데 어쨌든 포인트는 그러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조금 머리 아프면은 뭐 이걸 이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계속 하다 보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경험이 누적되면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오셔서 들으시면 좀더 이해가 편하실 거고 지금 단계에서는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운행하고 있는 지금 메인으로 돌고 있는 이 코어에서 서브로 돌고 있는 게임 오브젝트들을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인가 어떻게 함수를 실행하고 그 함수에 대한 결과값을 받아서 내가 관리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 샌드 메시지에 대한 API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반복해서 보시고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